나는 어디로 걸어가는지 무얼 찾아 이리 헤매이는지 한껏 울고플 때 하늘 가까이로 가곤해 아무도 내 눈물 못 보게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말 나를 숨쉬고 있지만 코끝이 자 여름날에도 일년지나가 손 놓지 않아 la la la la 라라라